최불람 부인 김민자 나이는 75살, 1942년생. 원래 최불람 김민자가 결혼할 때는 최불람은 거의 무명이었고 오히려 김민자가 유명한 여배우였죠. 최불람은 당대 최고의 인기 여배우였던 김민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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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은 미국 유학 도중에 만나서 사귀게 되는데 원래 세살때 서로의 집안을 오고 가던 사연에요 그러다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만나지 못하다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. 김민자 최불암 근황.